안녕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강원도에는 해가 떠야지 출항이 가능해서 해가 뜬 직후에 이렇게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왔어요 1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저 멀리 산에 보니까 산에는 벌써 첫눈이 왔습니다 오. 자 시작해봅니다 자 바닥을 찍고 반 바퀴 정도 담고 어? 내려가다 뭐가 쳤어 으쌰 아, 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바닥 찍었어요 어. 로, 로, 로, 로, 로, 로. 공중에서 조금 뛰어가지고 네 곱해질 많이 와 이거 뭐 가볍다고 하시더니 무겁네 <웃음> 오늘 스펙은 모짜렛트 자바 스프린터 대구전용됩니다 어. 그리고 3,000번 전동률 그리고 팔랍사 5호 메탈지기는 400g 대구바늘이 몇 호인지 모르겠네 올로그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곱해지요 배어스폰 곱해질 하고, 음, 바닥을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배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예, 예. 자, 곱해질은 힘차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무조건. 선생님께서 시킨 대로. 와, 이거 허리로 들어야 되는 건지 팔로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와, 이거 하루 종일 운동 많이 하게 생겼는데? <웃음> 이거 땀 난다고 하더니 진짜 덥겠는데, 이거? <웃음> 자, 메탈이 위로 붕 떴다가 가라앉으면서 그냥 수직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고 옆으로 좀 낙엽이 떨어지듯이 흔들면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곱해질은 위로 가급적, 많이 높이 들어준 게 좋겠죠. 어, 어. 여성조사님께서 쳤어, 셨어 음.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와요. 대구다. 작은데? 대대군데? 겨울 대구는 대구. 정말, 대구는 정말, 대구는 정말, 대구는 정말 대구는. 예, 정말 맛있어요. 마수하셨구나, 대구. 오, 서모님은 두 머리째요? 메탈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 줄은 못 느끼겠구나. 줄, 줄이 안 들어가, 속으로. 어, 물고서 있구나. 아, 이거 맞, 맞는데? 암세! 이동합니다! <웃음> 제가 성견주민이 있었어 아이쿠야 이거 바닥에올렸다아이 안돼 으! 첫 채비털림이네? 와 이거 이게 이렇게 안 터지지? 채비가 얼마나 튼튼한거야 도대체 통발인가 보다 이게 올라오는게 문제야 와 채비가 터지지도 않고 어, 30m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빠진 게 아니고 모다 뭐 과부가 걸린 것 같아. 오, 뿌직뿌직 소리야, 나. 물고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 <웃음> 와, 심해던데 이거 이겨 눌러오네. 어, 아, 이 막판에 터지네. 다 올라오고 아, 와저 너울 좀나 한 마리 물었나? 그렇지. 네, 네, 물었어. 물었어. 네, 물었어. 작지만 물었어. 네, <웃음> 네, 아, 네. 네. 얼마 만에 고긴데 천천히 가봐야지. 네, <웃음> 네, 어우, 네, 네, 치고 있어. 네. 오, 오, 괜찮아. 이거 그냥 들어도 되나요? 예. 네. 거거거거 와, 거의 거의. 야, 오, 오 오, 오. 거의 찢어졌어. <웃음> 야, 짜릿한데 이거. 들으면 떨어질 것 같아. 오. 오. 오. 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쳤어요. 이 <웃음> 예. 와.. 이빨 있죠? 오오.. 아.. 그렇게? 이렇게? 네. 아.. 이렇게 하고.. 네. 아우.. 좋아좋아.. 좋아. 밝은 색이었어 네. 와.. 수심 100m 진짜 살벌하다.. 100m. 네. 위에다 내릴 때쿵 찍히고 하길래 한 바퀴 감고 또찍히길래또한 바퀴 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안 찍히고 들어 올리는데 그냥 예예 바닥에 찍히면 밑걸림이 무서워서 아, 마세했어두 마리만 더 잡으면 돼 이제 <웃음> 네? 세 마리는 만족할 거니까 이 몸에 약간 걸리면 다 올라와요 아 근데 드롭봉 가려고 했는데 끝에만 살짝 걸려있어가지고 입술이 찢어졌어 이 넓은 바다에 고기가 돌아 다녀야지 있지 <웃음> 아니 뭐 5분도 안하시고반대안 하신대요 잡으셨어 드디어 왔어 어커아 드디어 한 마리 왔어 아. 오, 빨로, 빨로. 아니 한번 걸으셔야지 좀 분위기 좀없좀되지 아까는 진짜 컸어요 아니, 아니. 바닥인가? 또 통발이야? 또 통발이야, 또 통발. 아, 나 이거. 어, 걸렸어, 걸렸어. 아니, 분위기 좋은데, 넌왜 통발일까? 아, 이게 70m가 올라올까? 아, 이번에 얼굴 좀 보자. 통발이라도 아... 어, 이거 또 저기네. 에이, 또 터질 것 같은데, 아... <웃음> 어, 또? 오, 늦자마자 잡으셨어? <웃음> 아니, 아니. 쓰레기 같아, 쓰레기. 아. 예, 쓰레기, 쓰레기. 통발인가? 와, 통발이다. 예. 진짜 물어들어 는거 아니야? 오, 대, 어? 중대구 이상이야? 실자 육자 육자 하는데 있다. 와. 아 저도 저런 거 잡아야 돼. 사모님. 에이. 아무것도 안 드는 걸. 에이 진짜. 예 됐어요. 살았어. 야! 응? 오, 이 시, 시, 저 무슨 자, 시, 그 예, 네, 새우? 새우 아니에요? 독새우? 새우 한 마리 없았어 아, 내려가다 물었어요? 오우! 저거 크다, 진짜! 너무 크다! 오우! 아니, 분위기 이런데 저걸 왜 통발을 잡냐고. 아, 나 참다. 통발 그큰거 잡아가지고 닭새우 한 마리 잡았네. 아, <웃음> 나참 쭉, 조금, 조금 세워봐야지, 어, 예, 예. 어떻게 봐야죠? 조금, 근데, 뛰어야 좀 가야 돼? 예, 그러니까, 뛰는 걸 알려면, 조금 세워봐야 돼, 세워봐야 돼. 왔어, 왔어. 오, 왔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 크다! 잘해요. 오! 우와, 7자다, 이게끼 7자! 오, 오. 이야, 사모님 해냈어. <웃음> 아니, 저는 작은 거한 마리 불었어. 사모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작다. 에이. 에이. 에 뭐야. <웃음> 아왜 그러세요 저도 정성스럽게 잡았어 와 제대로 제대로 이 에이. 어요 얼른 넣어야 돼 일등이 벗기네8차 넘겼는데 저거? 와, 와, 어 무섭다 무서워 진짜 저거. 야. 야. 와, 왕대부터요 왕대부터. 야. 아 분위기 어땠어? 자 배에서 우당탕쿵탕 한번 해. 방아다운지세 네. 그것만이야 네. 와 진짜 크다 두 마리가 다 크네 2년 동안 손바 sev Yup 집에 sensory 어, 이야, 참, <웃음> 꽝조사는 이런 게 나오는구나. <웃음> 메탈은 이거 잘안 나오던데. 가지 가세요 가지 가시고 회에 드셔도 너, 좋고, 네? 국물이 시원해요. 예. 오. 어. 예. 저는 처음에 성대 잡았더니 동해 는 성대가 아니고 대라고 하시더라고. 어, 꿀까베이 맛있네. 음, 꿀까베이. 저도 꿀까베이 사볼 거. 아, 안 잡히니까 먹을지 뭐 걱정. <웃음> 이거 먹겠시에 <웃음> <웃음> <웃음> 출발해가지고. 아우 저보다 일찍 오셨네. 전 3시 반에 왔네. <웃음> 아니요, 인천에서. 출발 했다고. 어. 여기 보니까 다. 저번 5시 반이던데요? 아니, 5시 정도. 아. 얘는 들어오고 보내라고. 네. 아, 그면안모르어 모르겠어요. 대 아니야. 뭔지 모르겠는데 목지근해아요 대구는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이 망둥이 다 틀려야지 느낌이 너무 추가 무거우니까 없어요? 아 그래서 희망을 품으려고 한건데 꿀가벽이 먹으면서 근데 제가 가벼운거 하던 놈이랑 얘가 뭐 달렸는데? 오버. 어. 어, 대구 새끼다. 와, 완전히 완전히 애들보다. 선생님 맞잖아요. 아, <웃음> 감감각은 제가 더 낫다니까. <웃음> 오늘 꽝조사라 그렇지. 아 작은 놈이. 엄마 갖다 드려야지 응. 야세 마리 면다 드시겠지? 남아요 남아요 으쇼. 어 꿀과도 여기 근데 되게 웃긴 건보해지를안 했어요 그냥 바닥에 대고 들어만 있었어 고마워! 거 것보다 커! 고마워! 막판에 말해수좀 나오나요? 와... 낚싯대 부러지고 그래도 기분 좋은 사장님 또 잡으셨어! 아버님은 멀미 때문에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계신데 또 잡으시고 아유 살라 그래봐요. 그래도... 절대 안 보내주죠. 네 응. 절대 안 보내주지. 대구가 얼마나 멋있는데... 에대구... 어... 에대구 치고는 괜찮은데... 아... 추운가? 어, 초으나 어쩐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영수석 철수합니다 철수 예. <웃음> 아 막판에 손만 봤네 아이고 그래 세마리 잡다 아이고 대구가 초보는 허락해주지 않네요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이긴긴 겨울에 옥수전 한번 더 올거리가 생겼습니다 와 이게 아쉽긴 아쉽네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메탈지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뭐 부력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 않다 그러는데 엄청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나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사장님 이것만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자, 하나 둘오 야, 고맙습니다 좀 잡아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큰소리 치고 왔는데 아 오늘 보기 좋게 꽝 쳤어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